하루가 편해져서 너무 좋습니다.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막지 않다는 거는 네.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. 그 맨날 술 먹고 막 숙취 때문에 아 머리가 이러고 일어난다고 생각보면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, 그 정말 어떻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. 근데 머리가 맑아지잖아요. 우리가 이 느낌은 우리가 숲속에 가면 머리가 막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잖아요. 음, 음. 그게 산소 농도가 1% 증가하거든요, 숲속에 가면. 그걸로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아, 거예요. 1%? 네. 아. 근데, 무흡증 환자는 산소포화도가 그 95%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, 응. 뭐막 90% 이하로 뚝뚝 떨어지면 는 70% 60%까지 떨어지잖아요. 음. 이런 사람들은 그 밀폐된 공간에다가 산소를 빼버리고 가둬놓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. 음. 근데 그거를 의식하고 있을 때는 막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데 자는 동안이라 음.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음. 그래서 밤새 시달리고 나오는 거예 아, 우리가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, 옛날에는 PC방이 처음 생겼을 때, 이렇게 보면, 막, 가서 그 막, 담배 피고, 라면 먹고, 밀폐된 막,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있어요. 막, 뱉어내고, 막 네. 이랬는데,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다 보면, 막, 머리, 머리 아프고, 네. 막, 토할 것 같고, 막 이러잖아요. 그게, 네. 그런 느낌. 아침에 일어났는데, 그런 네. 머리가 그런 느낌. 네. 아유, 세상에.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젊은 사람 진짜, 예, 그 굉장한 고통인데, 네. 그래서 이거를 써주셨는데 음. 뭐라고 썼냐 음. 많은 분들이 알아서 많이 이용해서 무호흡 때문에 고생 덜 했으면 아... 어... 마음도 예쁘시다 좋겠습니다 네. 이분도 작년에 9월에 네. 네, 써주신 그러니까 고객님이시네요 사실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음. 자기가 이걸 썼으니까 많이들 좀 알려서 음. 해주세요라고 음. 음. 써준건데 이제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네 1년 만에 네 <웃음> <10달만에>? <웃음> 그때 아 <웃음> 이분이 어, 이분이 이거를 쓰시고 우리가 이제 잘게 붙여 놨었죠. 네, 오는 사람만 네. 봤어요. 우리 알고만 있대 아, 정말 우리가 네.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. 네, 네. 네. 많이 많이 알려 주시고 네. 자, 좋아요. 응. 구독하기. 응. 추천. 네.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특히 공유 좋답니다. 공유. 네. 어, 공유가 영화 배우인가요? 그 공유 말고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눌러야 된다. 어디? 여기. 여기. 그리고 여기. 여기. 여기를 눌러 주세요. 눌러눌러눌러 눌러, 눌러. 그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, 2, 5 6, 0, 2 2 3. 감사합니다